전부 갈아버려! 오늘의 꿀맛리쉔 애니메이터님의 체인소맨 명장면 꿀잼 열차로 바로 출발합니다 뽀뽀 그렇지 호치타가 지금 덴지와 합체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좀비 악마와 차오는 그 신이군요 강의할거면 전부투가 빵! 큰거온다 큰거온다 마크로 완전히 부활해버린 핵간지 체인소맨의 모습입니다 와우 출발! 좀비 엄마 그대로 바로 썰어버리는 단계로 갔죠. 하하하하. <웃음> 좀비 엄마가 밑에서 뭐 마구마구 좀비들을 소환해내지만 채소맨 앞에서는 그죠 고기 덩어리꾼입니다. 딱. 아 뭐야. 아프잖아 자식아. 음! 음! 음! 찹, 찹, <웃음> 뭐, 불나방처럼 날라오는데, 그냥 먹잇감일 뿐입니다. 쓰읍, 썰어! 자, 여러분들은 지금, 좀비였던 것을 보고 계십니다. <웃음> 마지막에! 좀비 악마까지! 하고 내려갔어! 야 저, 너무 화려하다 진짜 자그 다음은 파워가 지금 박쥐의 악마한테 배신을 당하고 그거를 보고 이제 참지 못하는 체인소맨의 모습이에요 어? 어? 오 마이 갓! 자넌 죽어다 야박장마저저 저 똘망똘망한 눈 어쩔거야 끼우나때리거 얌. 어림도 없지 넌썰릴준비해라 한번더 거의 뭐 히어로 다크 히어로의 등장입니다 어디 <웃음> 봐이자지마야 <이제> <웃음> 근데 이쯤 되면은 누가 악당인지 모르겠다 분명히, 박재의 악마가 당하는 상황이 왜 이렇게 불쌍하죠? 당하는 애가? 어, 아야, 아파! 어, 어... 어... 제발, 살려봐 주세요! 쓱... 으아... 박쥐 악마 아주 가볍게 깨깨깨깨깨자 하... 그다음은 영혼의 악마의 그 건물에 갇혀버린 공원의 식구들을 구하기 위해서 체인소맨 직접 영혼의 악마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맞아요 쑤욱 체인맨 돼서 말이죠 어이 영혼의 악마 네가 목숨이 뭐 무한인 줄 알아? 그래, 목숨은 무한이다, 만 아픔! 고통 또한 무한이야! 그냥 다싹다싹다 말이야 으아. 으아. <웃음> <웃음> 어? 싹다싹다 이거 싹다싹다싹다 이거, 이거. <웃음> 야, 실컷 썰어 맞아. 여기 본체는 내가 아니다.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영혼 악마지만,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습니다. 진쏘맨. 그냥, 무한동력이에요 악마의 피를 빨고, 그거를 충전해서 또 공격을 하고, 피가 달면 또 피를 빨아서, 공격하고, 그만 아파 아, 어떻게 힘 빠진다 그렇지 아까 말한 무한 동력이 힘을 발할 때야 아무리 맛이 없어도 오, 그래 그래 그래 어쨌든 너도 악마의 피잖아. 내 힘이 된다고. 보동력 완성! 으아! <웃음> 으아! 응, 으아! 으아! 아니야피 맛있게 먹고 부활. 에, 귀여운 기간네 그, 댄지도 무한동력을 깨달아버렸습니다. 어허, 무서워. 아, 제발. 그만해주세요. 제, 제, 이게 제, 제 심장입니다. 제발 이제 그만 좀 죽여주세요. 부탁드리긴, 부탁드립니다. 진짜로. 확실합니다. 제이소맨의 악당이 맞아. 아 이렇게 악당이 불쌍해진건 처음이네요 그 다음은 제임스 도맨 vs 사무라이 소드 최고 명장면 중 하나죠 첫번째 제대로 맞짝 뜨는 신이군요 음, 나쁜 녀석은 이 말은, 이 말은, 이 말은, 이 말은, 이 말은, 이말도이말자자자고안 하거든. 말은, 다 말은, 이 말은, 야 마크로도 이런 화려한 액션씬이 구현이 되는군요. 오 역시 사무라이 소드도 강력합니다. 쉽게 물러서지 않아요. 자 검기 날려주고 여기서 끝좀더 싸워주세요 선생님.